안녕하세요 재테크 채널 리치티브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재테크 투자 입문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 떠오르는 재테크가 무엇이 있을까요 금리가 낮을 때 올라가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채권이라는 용어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돈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 채권자를 떠올리는 것처럼 단어 자체의 어감 때문에 파산이나 대부업에 연관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권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이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증서에 적어진 금액만큼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하나입니다 즉 돈을 갚겠다 라고 써놓은 종이인데요 채권은 주식과 같이 국가나 회사의 중요한 자금 조달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림과 같이 국민은행 채권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채권의 발행자이면서 채무자이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투자자이자 채권자이며 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주식과 같이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회사는 은행이나 제3자, 타기관, 개인에게 돈을 빌려 자금을 모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빌리는 MMF, RP, 발행업이라는 것들에 비해 채권은 오래 돈을 빌리기에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돈이 필요하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지만 큰돈을 장기간 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별다른 담보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지만 그 방법에는 크게 주식과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은 주주들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사회를 진행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것에 비하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상한이 예정되어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기에 주식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주식처럼 배당금을 높여달라 이런 요구도 없고 원금만 주면 되니 간단하고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개인이 발행하는 사채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채권시장은 주식보다 규모가 더 큰데 채권은 특성상 살 사람,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을 정해놓고 발행하기에 우리가 거의 볼수 없고 그래서 펀드나 랩을 통해 매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채권에는 확정금리라는 점즉 채권을 사면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고 변하는 게 없다는 다소 안정적인 측면이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점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반면 투자이기에 위험도 존재합니다. 첫째 부도가 나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될수 있습니다. 채권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파산을 하면 휴지조각이 됩니다. 이는 경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데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 특히 리스크가 큰 항공업, 운수업은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 매수할 시에 원금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의 채권을 통해서 수익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원금이 묶여 있습니다 중간에 돈쓸 일이 있어서 만약에 채권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채권은 주식처럼 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잘 팔아서 본래의 가격을 취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빨리 팔 경우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만기일 채권 만기일이 되면 빌려준 투자금액에 대해서 지불해야 했던 이자 원금 모두 갖는 시기를 말합니다 채권을 깊이 다루려면 오히려 주식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 복잡하지 않고 네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돈을 빌려주는 주체 채권자입니다 둘째 돈의 빌림을 받는 주체 채무자입니다 세번째 이자는 얼마인가 네번째 만기일은 언제인가 이렇게 네가지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회사채 국채 등 우리 주변과 더 가까운 것은 주식보다 채권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사실 채권시장이 더 크고 채권에 대한 이해상식 도는 여러모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금리가 낮은 시점에는 채권투자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채권이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므로 일정한 수익을 꾸준하게 보장해 준다고는 할수 없습니다